고린도전서 13장 1절 7절까지 8절 이후의 13절은 지난주일날이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걸 먼저 해야 되는데 이걸 받으어들라고요 같은 사랑장인데 또 내용이 물론 사랑에 관계된 말씀이지만 또그 속에 미시야 네, 그래서 예수님의 또큰 메시지를 우리가 공유하면 좋겠다, 는 생각이 들었군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람이 없으면 소리 나는 구리와 울리는 갱과리가 되고, 갱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시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산을 옮길만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지금 사도월이 얘기합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이 불사란다는 말은 자기가 죽음의 길을 가더라도 가질 그, 그, 그, 그런 말이죠.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의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 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리라 뭐 참는다 뭐 인내한다 견인다 반복되지만 예, 그 인내라는 부분이 요거세 번이나 감고 했더라고요이런 예, 말씀을 건거해 가지고 오늘 말씀 나누고 싶은 예, 주제를 나눈다면 떨어지지 않는 사람 예, 지난번에 떨어지지 않는 그런 사랑인데 그 사랑의 진실성이 무엇이냐 이사랑 얘기는 백번 천번 만번 해도 실증 납니까 안 납니까 <웃음> <웃음> 이 때문에 아이고 또 오늘도 뭐 또사랑 얘기하려고만 하는 그런 생각이 마시고 <웃음> 사랑 얘기는 <웃음> 들어도 들어도 재미있는 것이 사랑량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경청해주길 부탁드립니다 이런 주제로 첫째로 신경학자들이 분석한 인간 두뇌의 분석 그리고 두번째는 본문 말씀에 대한 이해 세번째는 신앙의 허상과 실상 신앙이 있긴 있는데 허상도 있다는 거예요. 예, 신앙에도 허상이 있고, 실상도 있다. 그러니까, 성소와 말씀으로 온 사랑의 세계. 예, 이렇게 해서 결론으로 이제 나누겠습니다. 예, 이 성경학자들이 그 분석한, 이 성경 아니고, 예, 예, 신경학자입니다. 신경학자들이 분석한 인간의 두뇌를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 세 층으로 있는데, 세층 중에 낮은 분해와 한 층, 높은 분해 해가지고, 에, 네 층으로 이루어졌던, 네 층. 그런데 그 첫째 층이 박충적인 분해고, 이 분해는 어떻게 해석할지 산아 난무 요고 하는 생존의 욕구다. 두 번째는 호유류적인분뇌라는 겁니다 인간은 젖을 먹기도 하고 또 저절 알기도 하는 그런 용망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갓 태어난 새끼가 눈뜨기 전에 부터 벌벌 기어가서 어미 젖을 찾아서 물고 간다는 거예요 눈은 지금 감고 있습니다 이게 대단한 본능이요 대단한 신명명이라는 겁니다. 그런 것이 없으면 죽습니다. 그것이 바로 포유적 동물의 뇌다. 초유루가 가진 동물의 본능이다. 그러니 이것은 서로, 서로, 서로에 대한 집착하는 그런 것이고, 그래서 저절 빨기도 하고, 저절로 먹이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한 공동을 가진 것이 바로 인간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영장류의 두뇌. 영장, 영, 영자는 영영 이제 영을 말하는 그런 거죠. 이것은 위에 세 가지, 두 가지 두뇌를 통합한 두뇌로 적당한 사회적 감동을 창조해가는 구시랍니다. 그래서 사람은 남을 지배하려고 하는 그런 욕망, 때로는 성취욕을 가져보려 한다는 그런 욕망, 이세 가지 두뇌 위에 가장 높은 차원의 두뇌가 뭐냐? 이것이 사랑의 두뇌다. 사랑의 두뇌. 이 사랑의 두뇌가 뭐냐면 사랑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생각. 이것은 사랑을 알기도 하고 사랑을 베풀기도 하는 그런 두뇌인데 이건 언제나 아름다움을 투시하는 두뇌라는 거예요. 언제나 아름다움을 상상하고 추구하고 또 생각하고 그 마음에 감지하는 그런 두뇌라는 거예요. 마음속의 아름다움을 갖다주신 사랑의 두뇌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인간의 그 본질 중에 나온다는 겁니다. 모름지게 사랑을 알고, 사랑을 베풀고, 사랑 안에서 만들어 잇도록 지어졌다. 이건 하나님이 그창게 참지했다는 거죠. 물론 인간에게는 동물적 사랑이 있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인간적인 사랑이 있다는 것인데, 우리가 동물을 이제 가만히 살펴보면은 어떤 동물이든지 제 새끼는 극진히 사랑하지. 아무리 사나운 맹수라 할지라도 새끼를 낳고 보호하고 지키고자 는 그런 사랑의 본능을 갖고 있다 이 말이에요. 고슴도치도 사자도 어떤 거친 짐승이라도 자기 새끼를 보호하고 사랑한다는 그런데 인상한 것이 있습니다 어느정도 사랑에는데 어미와 그 새끼와 일대일이 될때 되면 은그 어미는 새끼를 미워한다 그런 경우 있죠 미워한다 그래가지고 막내친다는 겁니다 이제 신명학 박사들이 이렇게 얘기를 는 네, 이렇게 될 때에 사람도 그렇다면 동물은 그럴 수 있지만 만약 사람도 이렇다면 그건 완전한 사람입니까? 덜된 사람입니까? 덜된사람좀 미성숙된 사람이다. 그 얘기죠. 자기 자식이 어릴 때는 사랑합니다 그러나 조금 크면 원수를 여기며 사는 경우를 볼수 있긴 있지만 은 이건 아직도 인간됨을 얻지 못한 것이었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건 지극히 동물적인 사랑에 머물러 있는 두뇌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동물의 두뇌도 사랑의 두뇌이 있을까 없을까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머리에도, 두뇌에도 사랑의 두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인간이 갖고 있는 두뇌의, 그 두뇌의 그 속성과, 덩어리 두뇌의 속성이 같을까요? 틀릴 거예요. 본제적으로 틀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인간적 사랑 위에, 오늘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높은 사랑을 지금 우리가 얘기를 하고자 한다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다운 높은 사랑 하나님의 자녀다운 사랑 우리는 종족적 메시아의 칭호를 받았고 그리고 이대왕님을 통해가지고 우리 받은 귀한 축복이 뭡니까? 종족 메시아 정족 왕 미시아 아들, 빼들어 정족 왕입니다. 정족 왕비 얼마나 귀한 축복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도 자녀지만은 종족종 미시아 다운종족왕 왕비 다운 높은 사랑을 우리는 이제 더하고 깨달으면서 가야겠다. 그, 이러한 사람 안에서 살아가야만 사람다운 사랑이 사람이 될수 있습니다! 아주! 내가 그렇게 살아가지요. 살아가는데 가끔 그걸 이제 잊어버리고 또실종을 내는 그런 경우가 없잖아,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본문 말씀에서 이제 그 아주 설명했죠. 긴 본문, 비와 성경이 있습니다만, 본문 말씀에는 이 사도 바울이 그고린도교회에두 가지를 설명합니다. 딱 나온 것 같아요. 가장 큰 우리 행동의 원칙이 뭐냐. 행동 원칙. 사상결됐하고 전력 투어하고 실전 공행하고 하는 그한 그공행의 행동의 원칙이 뭐냐, 게 원칙. 그것이 사랑의 진실성이라는 거예요. 무슨 진실성이라고? 사랑의, 사람, 사랑의, 뭐, 진실이 진실. 진실 없는 사랑. 내 체면, 내 위신, 내 위상을 인정받기 위한 사랑이 아니고, 사랑의 진실성 있어야 된다그 얘입니다. 기 사랑은 모든 내외적인 행동들을 판단하는 유일한 규율이 됩니다. 사랑은 모든 나타난 사실의 진실과 그 가치를 가리는 척도로서 이것이 없으면 그 어떤 열심이나 은사나 구제도 모두 헛것이 되고 만다. 사랑이 내포된 작은 진실은 사랑이 결려된 요란한 성경가운의 깽과리를 빌 깽과리 깽과리 깽과리 깽과리 바다다다다다하지만은 바단, 분주하고 소리가 많고 뭐법수도하지 말은 사랑이 빠진 진실이 빠진 요란한 그것은, 이거는 오래 못 간다. 거짓보다 하나님께서 기파하는 그런 것이 되지 못한다 하는 그런 얘기. 두 번째 이 사도발 선생님은 사랑의 특성을 특성! 진실도 했지만 특성을 감했죠 교회! 지금 우리는 성전입니다. 이 교회라는 성전은 단순한 종교적 모임이나 핵세적인 자기들만의 이상향을 추구하는 공동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돌려 이교회 성전은 그리스도 메시아의 사랑을 구체적으로 이걸, 이걸 이제 연구하고 또 생각하고 기회를 세우 이걸 나누기 위한 그런 하나의 자리라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이 어두운 세상 속에 어떻게 펼쳐 보이는가 하는 것을 하면서 결국 하나님의 대신에 역할을 하는 단순한 육적인 커뮤니티의 모임이 아니고 영적인 유니트를 중심한 유기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신앙의 허상과 실상을 이 본문에서 찾아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신앙의 허상이 뭐냐면 수이말로 우리의 다락성 본성 그리고 인색한 찾아볼 때는 얘기했죠. 주는 것보다 받는 것이 복이 다 했습니까? 주는하게 복이 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나니라 그러세요. 왜 그럴까요? 받게 되면 은 아내가 또신세지네 마음이 꺼리 마지 아내도또 갚아져요. 그의 양심의 작용이란. 진세지기를 싫어하는 것이 우리 양심의 본심의 작용이란. 오늘 성가 39장. 제가 39장을 듣을 때에 또한번 감동을 받았습니다. 복장님, 아버님이 계신 곳은 몇 장? 37장. 37장인가? 37장. 예? 아2장이야 4번 예. 같이 물어봅시다. 아버님이 계신 곳은 우리 눈에 생명의본 천. 어둠에 묻혔던 참 생명을 우리는 찾아 사망원 니의온 성을 달리 사각을 가리, 가리. 자, 자, 가리. 아는아 아리 아리에 고그에서래하소들만 더고님의 이제는 본성이죠. 이제는 온심을 받은 또삼절은자아버님의온영을 닮은 자막을 달이 모두 되어지고 얼마나 가사가 그 아주 깊쁘집습니까 본성을 따르는, 본심을 가은본인을 팔면 아버지 아들 딸니 내가 지금 되었느냐? 또 얼마나 이렇게 되려느냐를 하고 있느냐 하는 생각에 차느가 해야 될 것입니다. 아버님의 칭찬받는 아들, 딸이되 여지고, 새로 내던 동산에서 손 잡고 사세. 우리가 여기에 갔을 때 우리가 손 잡을 수 있는, 손을 잡을 수 있는 그런 만남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욕심과 무희생, 교만과 시기한, 무량과 쉽게 무시하는 것, 쉽게 무시하는 것은 자기를 정당화하고자 는거라 남을 무시해버려야만 내가 정가된다는 거예요. 남을 열심히 버려야 내가 정가된다는 그리고 우리와 이 진리만을 기뻐하고 혈기 상대적 신앙 절대신앙이 없어요. 상대가 어, 그러니까 나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음. 절망과 가벼움 이게 신앙의 허상이라는이에요이 신앙의 실천가 뭡니까? 첫째로 암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천사의 말, 그리고 지식도 많고, 절대 신앙. 이거는 성령 능력과 은사에 충만한 신앙이죠. 이 1절 2절 나옵니다. 그리고 부제하고 몸을 쌀한다. 싸른다. 몸을 쌀한다는 말은 참 이게 얼마나 극단적인 말입니까? 내가 몸을 지금 죽이더라도, 내가 지금 몸이 망가지더라도, 목숨이, 목숨이 끌어지더라도, 이거 아닙니까? 목숨을 희생하더라도, 뭐예요? 그 3절에, 인내, 불식이부자랑 겸손, 4절, 불물의 상정를 위한, 언유 선한 생각, 이오절이죠 어와 진리만 기뻐하고, 인내, 절대 희망, 소망, 을 인내를 갖고 있는 그 내용이 복합적으로 신앙의 실상이에요, 허상이에요. 실상. 실상적 신앙이에요. 그럼, 신앙이 어떤 실상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요 사도가 우리 아무것도 아니오. 그만으로. 없다는 거예요. 제로는 거예요. 소리를 내는 뺑과리 같아. 시끄럽고 짜증스럽고 스트레스만 받는 거예요. 그래서 실상에 존재한 사람과 사랑이 내재한 실상이 바로 오늘 그가 얘기하는 사람이라고 그 사람 앞에 뭘 붙이면 참사랍니다 사랑이 있어야 이런 신앙헛상 가운데도 사랑이 있으면 신앙의 실상 될수 있고 신앙의 실상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사랑이 빠지면 신앙이 뭐라고요? 허상이 된 거예요. 허상이 된요 그래서 실상이 실천된 사랑 사랑이 내제내리 실상이 참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는 노예, 우리는 배우고 또 얘기하지. 그 다음에 내가, 내가 하는 그런 것은 그건 아니에요. 당연히 말씀. 그래서 이제 성서와 말씀을 조금 한번 공소를 해보겠습니다. 성서 가운데는 생리와 생명의 말이 나오죠. 그럼 생기와 생명의 진실이 뭐냐? 그거는 말씀, 성경 말씀 속에 정확히 설명했습니다. 장세기 2장 7절에 요와 하나님이 걸고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극호에 불어 넣으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그래서 생기의 사람을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 생명의 사람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뭐가 성서가 장세기 2장 7절에 생기의 사람, 생기의 사람과 어떤 사람? 생명의 사람, 더 좋은 사람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생기라는 말은 성서에 영역은 10, 나옵니다. 그런데 생명은, 생명은, 아, 한번 나오더라. 이 말씀은 제가 한 번, 한두 번 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생명! 저는 항상 이걸 부를 때마다, 이걸 기억할 다 성가, 우리 천유국가, 항상 이걸 생각합니다. 소모를비춰주요홍광의 광채, 힘차게 소생하 자유의 뭐? 뭡니까? 자, 하루, 예, 생명, 이응산, 적골까지 개, 요 어, 이로구나 아버님이 영남광옥위 해서 출간하셔가지고, 이제, 돌아가서, 이 영광의 은사를, 가스를, 가스를 작성했습니다. 그것은 물론 평룡 신학교에 고고인를 했다는 거 같습니다. 그 고민 문제가 아니고 가사. 왜 이런 가사를 썼을까? 이 노래도 마찬가지죠. 뭘로 같이 울시다. 뭘러서 사절로 영광의 존재 위대한 그모습 천주의 풍고 깨어난 그 생명이 어디 있는가 찾으시는 그 모습 오이 모습 하나는 어떤 모습을 지금 찾계세요 깨어난 곳이면 어디 있나 찾으시는 그 모습, 어이, 멋이. 알았지? 찾으시는 그 모습, 찾으시는 그 모습 어이 모신저 생각을 했는니불하면 항상 가슴이 뭉클한 맛. 성경 육신 올에다한번 피운 이는이 생기 생명 이걸 지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조명을 해보자는 거예요. 로마서 9장 3절에, 육의 몸이 있는 적, 무슨 몸이 있다고요? 신령한 몸이 니다라 신령한 몸의 그 속성의 핵심이 뭡니까? 물은 뭐, 영체예요그 영체 중에 가장 속성은 뭡니까? 생명 영, 영, 체 소생적 구하 영향, 체급, 영웅계의 단계를 넘고, 장성기, 성당, 생명, 체급, 영웅체계를 넘어가지고, 완성적 단계를 넘어야 성체가단계 뭡니까? 생명, 체급, 영웅으로 우리는 완성해야 돼요. 완성해야 돼요. 그걸 위해서 우리 장국을이는 문성강 천재 찬구원이 천주성하식의해시 뭡니까? 생명체 건 영인체로 완성, 왕경 완료하시고 영원한 어디로 생명체 영인체만 가능 영원한 천국세계로 가실 수 있기 때문에 그리 때문에 마당의 왕요 만우지요, 밖지 진성덕 황덕, 뭐라 그랬지, 우리 이영장은? 진성덕 황, 진성덕 황제? 만성능. 바로 이겁니다. 자. 그리고 역기 27단 3절을 보리가아니까 나의 생명이 아직도 내 속에 완전히 있고, 이것도좀 우리가 좀, 이 성경을 좀 공부해야 되겠더라고요내 생명이 아직 내 속에 완전히 있고 하나님의 기운이 오히려 내 코에 남아있다. 이 코이기도 합니다. 그럼 요거는 개혁성경의 한글 기억이에요. 그런데 개혁 개념은 이렇게 나옵니다. 나의 호흡이 아직 내 속에 완전히 있고 하나님의 숨결이 아직도 내 코에 있느니라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봅시다 6기 27장 3절에 나의 호흡이 이건 생명이겠지요 왜 비록 성경에는 나의 생명의 아름에 속 있다 그러기 때문에 나의 호흡이 생명이다 이렇게 보시밖에 없어요 내에서 완전히 있어야 산다 그래서, 이 생기란 말씀, 아버님 말씀을 듣고 찾아오니까요. 생기를 주장하고, 뭐, 뭐, 그러게 하는 사람은 없다. 인간은 없다는 거예요. 생기를 주장하여 생기로 뭐, 뭐, 그러게 하는 사람도 없고, 좋은 나를 주장할 자도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인간으로 하나님만이 전하신 거죠. 그다음에 에스겔 37장 5절 생기는 하나님께서 들어가게 해야 산다 그랬어요. 주여여와께서이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로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 너희가 살리라 그 다음에, 37장, 6절, 47절, 너희 세우에 생기를 둬야 산다. 생기를 둬야 산다는 말. 생기 두지 않고, 아이고, 너는, 내가, 너는 생기 둬봐야 이죄 짓는 일만 남기 때문에 생기 가져와야 되겠다. 그래 해도, 하고 어떻 될까요? 그 사람은, 소원장이 되는 너의, 이 위에 힘줄을 두고, 쌀을 입히고, 가구를 벗고, 너희 속에 생기를 두리니, 너희가 살리라. 요 말씀입니다. 생기야! 사는 자에게 붙어서 살리라. 이 명호하는 겁니다. 하나님 명호하시는 거예요. 삼, 일밤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저희 속에 들어가니, 저희가 발로 일어서서니, 무게는 자리 크게 들여와더라. 생기가 들어가니까 시체가 일어나지고 뚜벅뚜벅 뚜벅뚜벅 걸어가더라 하나님께서 생기를 생기가 뒤로 가에말길이 난다. 이제 계시는 식이잖아요. 우상 거짓이요 생기가 있을까 없을까요? 있어요 없어요? 물 응, 공기, 호흡을 하겠지요. 그런 진정한 생기는 우상 속에는 없다. 그 생명은 없다. 사람마다 우준하고 우주나 무식하도다금장생마다금색으다 만들어 다더라도 자기 만든 신성으로 인해 수치를 가만히 있는 보안한 우선 거짓이요그 속에 생기가 없습니다. 그리고 호림의 속에 있어야 하나님의 인지하시아버님 말씀입니다. 봅시다. 아의며와그 말씀에 목적을 완성하여 하나님의 실체적으로 영원히 인지할 수 있는 몸이 되기를 바라시는 것 실체한 영원히 인지할 수 있는 이몸이 몸버리가 되기 위해서는 아담 해월을 창조하는 목적이 이어졌습니다 있었, 나하나님께서 아담 혜월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그들의 마음 가운데에 영원히 생명의 주체여 그럼 생명의 생명과 생기 두개 중에 어느 것이 주체일까요 여기 있는데 안물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영혼이 생명의 주체로 할때이 주체는 뭘까요? 생기이요. 이 말은 생기. 여의 생기가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생기를 불어도 그들의 마음 가운데 영혼이 생명의 주체로 이리하시오. 그러면 생명의 주체는 뭐냐? 생기가 주체가 시지온의 왕 하늘 질때 아름식의 보건 자리를 이루어 하셨던 것입니다. 선지자 삼권 259쪽에. 그다음 에 생기를 불어넣어 가지고 이건 아브의 말씀입니다. 생명이 생겼다. 말씀 그대로 나옵니다. 아담의 허를 짓는 데는 하나님이 불어넣어 가지고 뭐뭘불렀습니까 뭘 생기를 불어넣어줘가지고 생명이 생겼다고 그리지 않았어요. 선지 178번에 9 9 7절그 다음에 또 다른 이제 말씀이 있습니다. 욕기 21장 3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숨결이 아직도 내 코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숨결은 하나님의 승결은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보이겠습니까 안 보이십니까 하나님체쳐안 보이시는데 <웃음> 하나님의 승결이 보이겠습니까 안 보이겠습니까 이건 무형적인 얘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나오는 코는 이육체 오감의 코일까요 어, 영적인 코일까요 음. 음. 음. 육적인 오감을 그렇잖아요. 욕기 기자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손결 이는 기운입니다. 기운 아직도 내 코에 있느니다 아버님 말씀 듣니다 아버지의 손결과 더불어 아버지 손결과 더불어 천하가 밝아올 수 있는 날이 마디 해야 된다는 거예요. 손결 얘기 믿죠? 아니다 하나님의 숨결이 남아있다는 것을 숨결하고 있는 많은 것을 찾으셨는데 내 구경을 찾아왔습니다 아버지의 숨결은 맥박을 통해 느낀다. 하나님은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숨결을 이 오는 맥박을 통해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 아버지의 사랑은 바로 사랑이 나오죠. 아버지의 사랑은 맥박을 그러면서 알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맥박이 왜 움직여요 맥박이 왜퍼떡퍼떡 지금 자꾸합니까내 응? 호흡이 멈춰버리고 내 생명이 끝나게 되면 이 맥박이 움직일까요? 안 움직일까요? 그 얘기잖아요 맥박을 들으면 아버지의 사랑은 빵을 들으면 알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은 그런 해부터 그 날이 언제예요? 하나님이 아단과 해를 창여할때부터라 하나님의 손결이 거치지 않는다. 하나님 아버지로 한 것입니다. 아버지 손결을 언제나 내 맥밥에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종량이 따라 숨쉴 때는 또 조상의 조상력이 나옵어다 조상들의 숨결이 연결되어 있는데 보시다 하나님은 이렇게 숨쉴때이 공기 가운데에 세계 사람들의 조상들의 숨결이 전부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는 이 조상들의 숨결 이 뭔가? 영적인 조상들의 그힘그 그 사랑 이것이 나와 연결된다 오늘 이 영사님은 기고하고 들었습니다 이 성전에 제2성지를 도와 협조했던 모든 아멜권 모든 천사세계 선한 영들이 협조라 해달라는 말씀 청취도들 하셨다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숨결이 기쁨의 숨결로 연결되어야 된다. 수천만 년숨 쉬고 산 신. 여러분, 신이 뭐, 한 백년, 이백년에서 자다 그럽니까? 수천년 동안 어, 수만 년숨 쉬고 산 하나님의 숨결. 뭘까요? 고기입니까? 코로나 신은 고기입니까? 아, 니게 숨결이, 기쁨의 숨결 영향을 있는 소리가 없기 때문에, 비참한 한의 하나님이라는 말이 벌어졌어요. 혈통도 있습니다, 혈통. 혈통이 존속해야, 숨결이 계속, 혈통이 존속해야만, 부모의 숨결이 계속 이어지는 것입니다. 혈통이 없게 되면, 그, 찬울통 전통 혈통에 개들 하지 않고 만약에 하락한 혈통 안에 있는 그 성결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기적인 그 말씀이 들어갈 거아니 거야. 요 이게 결론이 겠습니다 시간을 말할 습니요 지금의 이제 영체 육신관계 관계를 우리가 참더배구해준다면 보세요. 육신은 공기 그리고 물 그리고 빛과 음식물을 넣어야 돼요. 영체는 인뭘 먹고 살아니까? 욕신으로부터 이제 받은 동맥정맥 수수관계를 맺어 가지고 나온 그 생력 요소를 영리체계 돌려주기 때에그 생력 있는 음성적 생요이계그 요소를 돌려주게 되면, 그 영리체는 양성적 요소인 무슨 요소? 요소의 핵심멤 뭐라고 되어있죠? 어디에서? 배웠죠? 생소 생소 생소의 내용이 네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지위 사랑과 지리 이진리를 지금 모아야만 우리의 영체가 쑥쑥쑥 자라는 거지. 네? 세상적인 사랑 그리고 말씀 듣고 먹어야 속상 안 자라요. 그 여러분 께서니다그에 대한 말씀내꼭 짓나 보겠습니다 영계는 시공을 지배하고 받지 않는 것이다. 하나님의 사황의 경계는 개체가 전체, 전체가 개체를 통할 수 있는 경지입니다 영계는 이런 사람을 기반으로 하는 초자연적인 인식세계입니다. 그러므로 그 세계는 시공과 공간의 지배를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안 받는다. 그리고 영계는 부활을 시켜야 할 것이고, 그 다음 영계는 신적이표화된 실체세계로, 영기는 타락전 선사가 입장이라고 죠 그럼 타락전 선사 입장의 자리는 귀한 자리에요? 천한 자리에요 비결이죠 왜 하나님의 아들, 딸 창조한 전에 먼저 지은 선사들이잖아요 얼마나 귀합니까? 먼저 지었단 말입니다 왜? 앞으로 지올 하나님의 아들, 딸 천자, 천손, 천녀를 이제 기르고 양육할 수 있는 종으로, 사원으로 심으로 불러 만으려 지었는데 타락이 때문에 나쁜 거지, 타락전 영계는 타락전 영계는 천상에있죠고 타락전 천상에있다아그영계로 달려가지고 부활의 영계는 영계는 누구에게 달리다고? 여러모에게달렸다 지옥이냐 전국에는 생명체급 그, 연계는 생명체급 그, 연계는 하나님이 보내주는 곳입니까? 아버님이 보내주시는 곳입니까? 그리고, 아니, 내가 스스로 찾아오는 곳이겠습니까? 네. 기계는 영국의 세계. 연계는 시간을 초월하는 것. 영계는 마음으 옮겨낸 세계 영계는 책임 수행 못하면 가는 세계입니까? 못 가는 세계 책임 수행 못하면 못 가는 세계 영계는 무한 공격의 세계이기 때문에 자기의 책임을 봐서 하지 못하면 그냥 그대로 들어가지 못한 것입니다. 연계는 공개 같은 세계. 반복되죠? 다 네, 여러분 같이 공부하시고 마치겠습니다. 영인체 사람과 몸사람. 그렇다면 이번에 우리 이 본독성, 본도 경험이 하는 것은요, 영인체를 성숙시간는기간이 있으면 하십니다. 이 네. 그 때문에 영인 성숙하는 기간이고, 또이 어, 통성 동성, 동성 운동을 하는, 하는 것은 조상을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그러죠. 통성 입안에 오을오메오 하지 말고 좀좀 좀 크게 하는 것은 우리의 조상을 위해 해드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때문에 통성이에요. 통성 동성. 하나님은 무엇을 가지고 좋아하시느냐 하나님은 정서적인 주인공이기 때문에 정서적으로 좋았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아담의 마음을 믿고 보고 좋아할 수 있는 그 마음의 영인체를 말하지요. 마음사람이 있죠. 여기 마음사람. 여러분 몸을 가지고 있는데 사람은 뭘 닮았느냐. 마음을 마음사람을 닮았다고 하지요. 그 마음사람이 뭐예요. 영인체. 영인체는 영인체 사람입니다. 영인체 사람은 몸, 사람을 지배합니다. 특히 몸에 자꾸 영인체를 지배하려면 안 돼요. 몸 때문에 내가 영인체 지장받으면 안된다는 그 말이죠. 왜? 영인체 사람이 몸, 사람의 주체고 배리란 말이에요. 그 때문에 그 몸, 사람을, 몸, 사람을 영인체가 주관하도록 할때 주관을 받아줘야 돼요. 때문에 내 마음의 첫 느낌. 아. 순간순간. 아. 이랬을 때는, 그거를, 즉시 못하더라도, 메모를 해놓고, 해다가 골하고 실전해야 돼. 저는, 이번 기간에 이제 아침, 교흡에서 이제 운동하고 기도하게 되면, 그런 이제 느낌이 아니에요. 아, 오 너무 자꾸 생각이 자 이렇게, 이렇게 막 지나가요. 그럴 때는, 그 영인체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오는 하나의 계시고느끼이고 그럴 때아아 이것은 아, 내가 앞으로 몸을 관리하고 또 앞으로 우리가 생활 속에 있는 꼭필한 그런 하나의 그멘토가 이런 것 이거 이때문 꿈도 마사가지요 꿈은 꿈도 매일매일 적으면서 그걸 쭉 체크해 나가고 있지 체크해 나가게 되면은 꿈도 발전한다는 거야. 그런 말씀. 고차음, 마,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를 딱치게 되면 둘이 공명합니다. 마음과 몸이 하나 될 때는 하나님이 인제했다고 하지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것하고 저것하고 공명하면 하나님도 같은 은차가, 은차, 음차, 즉, 공명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대문의 여러분이 시작해서 이것을 일체화시키기 위한 노력해야 합니다. 그것을 일체화시키기 위한 무엇을 중심 삼고 하느냐? 다 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중심 삼고, 한번복성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중심 삼고, 일체화시키는 일체화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중심 삼고, 일체, 노래됩니다. 사랑을 중심 삼고 일체화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통일사상의 걱성이라고요